someday i will be the one for you and you will be the one for me too someday mm -hmm. 오랜만에 미라클 모닝 하려고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새어사 하면서 5시 기상을 다시 시작했고 새어사 안 하는 지난 한달 동안은 5시 일어날 때도 있었고 6시, 7시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했는데 확실히 새어사 할 때는 이렇게 5시 일어나고 또 제가 6시에서 6시 반 사이 운동하는 사진을 목표 실천 방에다가 올려요. 그래서 인증을 하고 다시 잘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날씨가 완전 꿉꿉해요. 그래서 너무 더운데 2열치열을 하기 위해서 아침 7시 반까지 운동을 가고 빡세게 운동 끝나고 재택근무하고 있어서 이거를 카페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하다가 5시 52분이어서 빨리 짐을 챙겨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찍 일어나서 목도 잠기고 좀 코도 맹맹하네요. 아픈 건 아니랍니다. 뭐라는 거지? 아저뭐 하는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못오고 막 저녁에 왔었어요 아, 저녁에는 깨서 왔었어요? 아, 깨서가 아니고 전문전 선생님, 새벽을 여는 블로그 아 새벽은 아요 아니 저뭐 하는게 있었어요 아셨어요? 제가 조회수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진짜 고맙습니다 네. Shatter space Voltron. Pronounce the ball m a n s like ball mines. The ladies like my eyes and my jawlines. I cannot complain, got them acting like they're all mine. Uh, top flows, skylines. Uh, Balling hard like the prime times. Pustlers, uh, yeah, we bonafide. If I shoot shots, I'ma send across the gold lines. Sticky your fingers when we the Mick Jagger. Tiptoeing in Jordans, I had to riff raff him. Speaking of raff, his name is all on the tag. My shorty's all in the past. I'm pretty sure that she's pissed at him. 건강. 아 혹시 막뭐 여기 구호 있어요? 구호? 구호? 어 할만한 거 영상. 뭐다 어, 같이 화이팅 해치는 이런 느낌이 아니면 우리끼리 한거야 약간 우리끼리 슬립 뭔가 퀴즈 뭐뭐 아, 있어? 아그 저희끼리 어제 맞춘건 있는데. 아 진짜요? 네. 그거 한번 같이 해요. 아 멋있다 멋있다. 역시 그림이 달라. 아 좋아 좋아 좋아. 둘셋 해피데이 슬립데이.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이는세정까지 <웃음> compared to your life. 이자세에서 시작할게요. 스물두 번째 메모로 준비 중이래요. <웃음> 장난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 친구가 혹시 짧게 단기 아르바이트 할 생각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완전 오케이를 했죠? 제가 이제 대학원 가기 전에 좀 시간도 있고 놀면 뭐하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하자 라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 하고 있는 일은 되게 러프한 데이터를 한번더 확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기입하는 업무인데 이게 하루 종일 엑셀 파일을 봐야 되는 단순 업무다 보니까 조금 눈이 아파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택을 하고 담당 대리님도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한 4일 정도 출근했을 때도 너무너무 이제 좋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재택까지 하게 돼서 더더욱 좋습니다. <웃음> 딱 재택근무에 안 좋은 거 하나가 일하는 것과 잠자는 데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 점이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창 이제 일하는 친구들한테 들었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어요. 제가 여기서 뭔가 유튜브 하고 그렇게 창의적인 일할 때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기보다도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침대 있고 해도 그런게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재택근무 할때 조금 더 저를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 그래야 되지. 스스로 옥젠다고 해야 되나? 이런 자기 통제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완전 완전히 장점이 더 많다. 결론은 재택 짱이다. 재택이 미래다. h t r e i n g e t h s negative e n e r g Because as soon as you do, you can start to accept that you're the piece of shit. No, fuck you. Yeah, run n d run n go t gun n g Old school, c a k n sun and sun. Funny how to rest, but n m c o m i n and c o m i n Funny how you back for the love and o i n g I don't want too many t r i k s o b v i s l y y o must leave. Overdose a n empathy, my pops a me. More screen shots a o me. The streets are free. Go a n d take o m e i g a t e w h m e 작업 파일 보냈다고 연락이 와서 눈치 게임상 첫바로는 못 보내고 이바로 보내겠습니다 짜잔! 야, 오늘 하루도 끝! 오늘 하루도 끝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생 생일이어서 동생이 루피 잠옷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커플로 샀는데 지금 같이 까서 입어보려고요. Runnin', runnin', I m u s t n leave. Overdose of empathy, what pops in me? More stream shops you need, the streets are free. Go ahead and take from me.